또 하나님이 또 이렇, 이, 이 또한 이또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이밤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 심령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조금 볼륨 좀 낮추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불이 이, 이, 꺼진 관계로 하이델베르크 이래 두 문을 합니다. <웃음> 118문과 119문. 우리 118문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118문 음, 어렵죠? 제가 읽고 어, 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다 같이 암송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요.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함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117문은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에,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어, 그것에 대해서 117문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하라.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18문은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느냐라는 거죠. 117문은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기도의 태도와 방식을 말했다면 오늘 118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 것이나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 것이나 하나님이 다 구하라 그렇게 명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구하라. 117문이 그랬어요. 118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거나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만 구하라 그런 거예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차이가 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종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기도합니다. 참된 종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지침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해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거짓된 종교는요 구할 것에 지침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이고 자기 희망사항을 가지고 지침으로 삼아요 말씀이 지금 하는 기도의 지침이질 않아요 이것이 거짓된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어, 여기서요. 어, 거한다. 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거한다 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어,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말씀이요 항상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생활을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산다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네, 분명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뭘까요? 네, 말씀이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주 기도문을 배우는데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주 기도의 내용이 정말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인가? 정말 이 마,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성경에서 붙잡고 기도한 인물들이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증언해 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진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성경은 이미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기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잘 들으세요 어, 15절인데요 어,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뭐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번 그곳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같은 총리로서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겼던 그 바벨론의 그 총리들이 시샘을 해요. 그래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책 잡을 게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왕 느부갓네살 그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0일 동안 어, 왕이 아닌 다른 것에게 예, 기도하거나 아, 그러면 예, 이렇게 그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조서를 예, 써달라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굉장히 총애했지만 다니엘이 날마다 이렇게 3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사,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질 못했으니까 다니엘을 겨냥했다는 걸 모르니까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조서에 금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죠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소개를 이렇게 해요 15절 가보면 쭉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극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되민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세번 기도한 것은 내 자신과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 떠나서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것을 하루 세 번씩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무엇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자신이 들어갈 줄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황폐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어 게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어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살아나도록 그거 기도했어요 자신의 백성과 죄를 하나님의 이름에서 묻고 찾고 구하죠 이게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놓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가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그래서 소멸됐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 여호와여 너무,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이 탄식어린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한마디로 뭘까요. 창조 목적이 회복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이 겪게 하셔요.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붙잡혀 꼼짝달짝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 이사야의 그 안타까움 토로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이렇게 황폐화됐고 우리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겼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손 놓고 계시렵니까 시작이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너에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 물음을 묻지 않는 너희들 앞에 내가 너희의 답이 되고 물음이 되도록 너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겪게 하셨다는 것 우리 인생의 실패 또한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목적이고 구원받은 삶의 목적이고 초점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함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에 비로소 참여되었고 비로소 할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낯설어요. 구하를 않아요. 주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철저하게 원하지 않던 아픔과 슬픔을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칼비는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야 한다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유엘서 2장 32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가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목적을 걸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받아요? 남은 자가 받아요 그런데 이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여호와의 영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거기에 목적을 두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창조 목적에 회복된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갖고 있다는 것. 원래 이게 우리의 기도였고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누림이었어요. 죄가 타락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했나요? 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내가 취하여 먹고 나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우와 명예의 목적을 두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존재 가치요 목적이요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고귀한 백성의 모습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말씀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욕심과 나의 필요와 나의 희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상과 나의 나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써버렸다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해도 되는 것인 마냥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어떤 기도로 돌아온 거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만이 그런 기도를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고 우리만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목적을 두시고 이 시대를 보고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고버렸던그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시대 교회의 거짓됨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거짓됨을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남은 자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로 누구나 구원받은 자만 이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내가 남은 자요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요 새로움을 받은 자로서 그럼 나의 기도의 방향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찾고 묻고 그것의 목적을 두고 초점을 거기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분명한 방향이 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18문요, 그, 이렇게 묻고 답을 해요. 제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 하셨냐는 거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런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는요 기도에 있어서 영혼과 몸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영혼과 몸에 에,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나누, 영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나누지 않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어, 세속적인 교회는 음, 지나치게 에, 몸에 관련된 것만 에, 아주 이렇게 구하죠, 뜨겁게 구하죠. 몸에 관련된 것, 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육체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세속적인 교회는 그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많이 강조하죠. 조금 의식적인 교회. 복음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의식적인 교회는 영혼만 강조합니다. 몸에 대한 것은 아예 아예 등한시하이고양 극단에 취해 있죠.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주께서 명하신 것 그것을 구하는데 주께서 명하신 것을 구하는 것은 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려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영혼만 구하거나 몸만 지나치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땅히 이것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제가 로마서 말씀 묵상에서도 글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로마서 4장 아니 필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다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새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우리의 그 영적 필요 또 육적 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영광 돌려지는 영혼과 몸의 필요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광 돌려지는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기도 우리가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다르게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중생하고 거듭난 자로서 성령 안에 있는 자로서의 기도는 그 목적과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영혼과 몸의 피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육체의 그 모든 필요를 구하는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필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이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육체의 필요인 겁니다. 말씀도 이용할 양식이지만 실제 우리가 먹어야 할 떡도 이용할 양식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 육적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가면서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맛보아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 다만 내 나의 필요. 내, 욕시, 내 욕심이 아닌 그저 나의 먹고사는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고 구원받은 자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완성되어져가는 구원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신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 영광의 이름을 구하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복된 것인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이름만으로 만족했어요. 내 이름만으로 속상하고 내 이름만으로 행복하고 불행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어디에 내 기쁨이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의 육적 피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직장도 필요하고 자녀의 건강도 필요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어디 말씀이에요? 그, 우리 마태복음 6장, 어?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 일이 염려할 것. 한날 괴로우면 그 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한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어 내일 일은 내일, 이거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 있어야 할것 아버지가 아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거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너희는 먼저 누가 오보에 보면 다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영적 필요를 구하고 육적 필요는 등한시 여겨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신다구요 내가 왜이 먹을 게 필요한지 왜 입을 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구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이 사람이 아내 자녀가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 자녀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죠. 그이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게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이 영적 필요를 느끼고 있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복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육적 필요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우리는 마땅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백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119문에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기도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남은 자의 기도인데 그럼 또 그게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성화의 기도예요. 구원 받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어때요. 예. 환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 날그 환란과 역경을 다 거치면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리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 구원 받은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 얻은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이다 어떤 기도예요? 이것이 주의 이름을 가진자의 기도죠.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여 영적 필요, 육적 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올리기 위한 기도죠. 성화의 기도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만난 자만이 할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3일성2장에서 그러죠.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만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를 담대히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현실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게 개혁신앙의 개혁교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나는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가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내 삶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자리로 들어가는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뜻 앞에서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주시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하셨기에 드러낼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주기도가 구원받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하는 분명한 기도요 그 구절구절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만이 할수 있는 기도이구나. 이 기도를 꼭 배워야겠구나. 이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구나. 이 기도 속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목적이고 초점이고 관심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내내 내 피로에만 관심이 옮겨졌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할수 없죠 어,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거기에 맞춰졌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맞췄나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고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해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겠노라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이 육신을 벗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받은 자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인 우리라는 것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복음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 소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서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땅에 떨어졌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필요와 내 이름과 나의 희망과 나의 욕망에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로서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상조의 목적이 회복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기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나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예수의 이름에 맞는 그런 기도하는 생활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받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바르게 따라가서 정말 우리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가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마음껏 구하며 누려가는 하늘 백성의 복댐을 맛보는 기도 생활, 우리 모두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여, 기도의 깊은 경험자여, 기도의 확신자들로 에덴의 성도들이 주 앞에서 경험해가며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